안녕하십니까. 브로니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도, 오늘의 세문, 첫 번째 문장은, I was just about to say the same thing. 이라는 문장으로, 나도 그말 하려고 그랬는데, I was just about to say the same thing. I was just about to 막 뭐뭐 하려고 했어요. I was about t o eat. I was just about to. 말하려고 했어요. 같은 거를, say the same thing. I was just about to say the same thing. 두 번째 문장은, 당신 내 말을 알아듣겠어요? Are you following me? Are you following me? 나를 따라오겠니? 지금 우리가 쭉 가고 있는 방향을 잘 따라오고 있니? 이런 말로 Are you following me? 되겠습니다. 아닌데 우리가 옆길로 새고 있는 것 같아요. Looks like, 그래 보여요. We're getting sidetracked. s i d e t r a c k 이라는 말을 쓰세요. 그래서 원래 track을 동그랗게 가는지만 sidetracked, track 옆으로 벗어난다, 갓길로 샌다 라는 뜻으로 Looks like we're getting sidetracked. 옆길로 새는 것 같네요.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네요.